You a l a w y can. h a v e a h n o d h a e y e y 와이왕이 진짜 특이해요 사이즈가 좀 특이하죠? 네 사이즈가 굉장히 특이한데 사이즈가 가로는 1200이고요. 1200 이고요 네, 1200? 폭은 900 900이요? 네, 높이는 300이고 선포수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0? 폭이 900이라니 세상에 가로가 1200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넉자 사이즈잖아요 네. 폭 때문에 그런지 더커 보이는데? 아 예, 예전부터 이런 사이즈를 좀 많이 하고 하고 싶었어요. 그샵 같은데 놀러가도 네. 이렇게 높이가 낮고 폭이 큰 수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형 어만 기르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번 재미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야어항이또이 위에서 높이가 낮으니까 보는 맛이 또 있어요. 그렇죠. 높이가 낮으니까 뭔가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음. 뭔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바로 실행이 옮길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셔서 폭900 이게 감이 실감이 잘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 그렇죠. 네. 장난 아닌데. 이이900폭이라는게 이 장난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 풀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는 뭔가요? 이거 에키노드로스라고 네. 네. 다들 뭐 아실 건데. 네. 제가 좋아하는 수초 중 하나입니다 수중엽에서도 이쁘고 네. 수상엽에서도 이쁘고 네. 저는 특히 저 수상엽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네. 기른 지는 한 2년 정도 될거예요제 기억에 2년이요? 네와 뭐든지 한번 키우시면 한번 4년 뭐 이러면서 오래 키우시네요 아니 아니요 저는 변덕이 심한데 제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에 한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번식도 좀한거 같아요 여기 네키노도루스가 네. 수상엽으로 기르면 꽃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꽃이 그 피어난 곳에 그냥 두니까 이렇게 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아 꽃이 피어난 곳을 두니까 잎이 나오더라. 네. 오그 느낌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네.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웃음> 야이 세상 이거. 야. 여기 이 이끼 같은 거는 뭐가 뭘까요?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무료 분양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이 그 섬진강인가에서 채집을 하신 건데 너무 모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이 수조에는 좀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그냥 네, 넣어, 넣어봤어요 이 거친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뭐 수련인가요? 이거?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물양기비일 거예요 양기비? 네. 마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기 이거 신고합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야 물 양기비. 아 역시. <웃음> 어 이거 이거는요? 양기비? 아 얘는 어리언일 거예요. 어리언. 예. 자 이거 여 보시는 분들이 조명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조명은 뭐 수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사용하는 그 ADA 브랜드의 솔라 RGB라고 하고요. 솔라 RGB? 예. 예, 캐실 360X라고. 네. 예, 이번에 새로 출시한 조명을 알있습니다 아, 이거 물 그림자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솔리비를 어. 끄면은 그림자가 보이니까요. 아, 오! 우와! 아, 솔라 RGB는 그타이머로 맞춰놔서. 네. 낮에랑 저녁까지 그냥 그 식물들 그 성장시키는 용으로 사용하고요. 캐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앉아서 물멍 할때 잠깐 키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멍 하시면 몇 시간씩 보시겠데 이거? 저는 물멍 하면 5분 정도요? 5분 정도 합니다 예? 5분이요 5분?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캐실이 이런 컨셉의 수조를 편안하게 재현하는 데는 딱인 점이 같네요 그렇죠. 캐실이 어, 제가 어, 총한다 여섯 대를 사용해 봤는데 그 캐시리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이게 그 느낌이 안 살아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느껴봐야 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게 아무리 영상으로 잘 담아도 사람 눈으로 보이는 이런 느낌 이글이글 이글 거린다는 느낌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색감을못 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 직접 찍고 있지만 조명 네. 스팟 등을 사용하면 이런 물결 느낌이 나는데. 캐실만의 그느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조명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와 대단합니다. 메인 어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고기. 딱 추천해드릴만한 고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보세마이 레인보우. 여기에 그냥 끝장이 날것 같아요. 한2 0 마리만. 좀 바로 넣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수저가 또뭐한 6개월 이나 1년 정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모습들이랑 어, 질리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이건. 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애니멀로 디키 여고 초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자님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V.